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사랑, 행복, 기소식을 씻고 나직하게 날아온다. 꽃 같은 사랑과 달 같은 마음을 씻고, 봄빛의 바람 따라 꽃잎 따라오면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님을 찾는다.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치는 꿈.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크게 놀라게 된다. 천지지변, 실패딩이 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꿈.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건강, 재산. 눈을 맞으며 걷는 사람을 보는 꿈.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 죽게 되거나 고소당할 일이 생김. 검은 구름이 차차 걷히는 꿈. 걱정이나 장애가 해결된다. 검은 구름이 자기 집 지붕 위를 덮는 꿈. 검은 구름이 자기 집 지붕 위를 덮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나 병이 생긴다는 암시다. 공공기관의 건물을 덮으면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불길한 사건이 생긴다. 바람에 날려가는 구름의 꿈. 고생이나 걱정스런 일이 구름과 같이 날려가고 운이 트일 꿈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물이 붕괴되는 꿈. 고정관념, 사업, 신체조건 등이 국가나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새로워진다. 하늘에는 해가 떴는데 비가 내리는 꿈. 곤란과 장애에 부딪혀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되며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의 애정에 풍파나 알성이 생기게 된다.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친 꿈. 관리는 승진하게 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학자는 이름을 떨치게 될징초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는 꿈. 관리는 승진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학자는 이름을 떨치게 되고 자손이 귀한 집엔 자식이 생기게 됨. 하늘에서 광채가 비치는 꿈. 광채가 온몸에 비치면 집안의 재앙이 없어지고 환자의 경우 병이 낫게 됨. 구름 낀 하늘이 거친 바다 위에 낮게 가라앉는 꿈. 구름 낀 하늘이 거친 바다 위에 낮게 가라앉는 꿈을 꾸게 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거나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꿈이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자신을 밝게 비추는 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자신을 밝게 비추는 꿈을 꾸게 되면 보통과 힘겨웠던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일의 실마리가 풀린다. 구름 위에 올라서거나 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꿈. 구름 위에 올라서거나 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재나 입신출세하는 길몽이다. 그러나 중병을 앓는 환자라면 불행을 암시한다. 구름과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 구름과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약점이나 계획, 비밀 등을 남이 감싸주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구름 눈비 무지개를 보는 꿈. 구름이를 나는 꿈은 귀한 자식을 순산할 좋은 꿈. 구름이 하늘에서 뭉게뭉게 피어나는 꿈. 구름이 하늘에서 뭉게뭉게 피어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이 소식과 행운이 격경사로 일어날 징조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꿈. 구름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꿈을 꾸게 되면 명예로운 일로 큰상을 받거나 한꺼번에 많은 이익을 얻는다. 구름이나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 구름이나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비 오는 길을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꿈. 국가나 사회, 윗사람의 영향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한다.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꿈.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신변의 위험, 불안, 질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먹구름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꿈. 궂은 장마 비가 지나가고 드디어 쨍하고 햇뜰 날이 온다. 만사대통, 입학, 당선, 합격, 승진, 각종 가격 취득, 성공, 승리, 명예, 부의, 재물, 돈 등의 기운이다 날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바람의 힘을 빌어 헐헐 날아다니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 평소의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거센 바람이 불어 누군가에든 뒤에서 피하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됨. 구름이 걷히며 하늘이 밝아오는 꿈. 근심으로 어둡던 집안에 광명이 찾아오며 장수하게 됨. 날씨가 흐린 꿈. 근심이 생긴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꿈. 금전적인 문제나 좋지 않은 일로 이사를 가게 됨. 달빛이 집안을 비추는 꿈. 기다리던 사람한테서 깊은 소식이 이르거나 사업이 흥하고 재수가 대통할 꿈이다. 맑은 하늘에 뽀얀 구름이 산뜻하게 떠 있는 꿈. 깊은 소식을 몰아온다. 문예작품의 발표회를 열어 대중 앞에 찬사를 받는다.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는데 우산이 없어 그대로 맞는 꿈.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는데 우산이 없어 그대로 맞는 꿈을 꾸게 되면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이전한다. 눈 덮인 설원에서 썰매나 스키를 타는 꿈. 꿈속에서 눈덮인 설원에서 썰매나 스키를 탔다면 이 꿈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나타난 구름이 해나 하늘을 덮어씌어 가리우는 꿈. 난처한 비밀이나 사기 또는 부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눈이 내리는 꿈. 남자는 부유해지고 여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상인은 장사가 잘 됨. 저녁 노을이 비치는 꿈. 남자라면 애군이 다르고 여자라면 여자아이를 낳 낳을 꿈. 비 오는데 등산하는 꿈. 노력에 의해서 희망이 달성되는 꿈이다. 큰 비가 내리는 꿈. 농부에겐 대풍이지만 상인에겐 손실이 생김. 비를 흠뻑 맞는 꿈.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됨. 눈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는 꿈. 눈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던 일이잘안 되어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하게 된다.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따라가는 꿈. 눈이 에난 발제국을 따라가는 꿈은 어떤 정신적인 인도자를 따라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이 정신적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추앙하는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자신도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구름이 갑자기 걷히는 꿈. 단념하고 있었던 소망이 이루어질 길몽이다. 푸르고 맑은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대중 집회나 연설회가 있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깊은 소식을 듣는다. 비가 새는 꿈. 돈이 들어올 길몽, 비가 새는 것을 그릇에 받고 있으면 최고의 꿈이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는 꿈. 뜻밖의 행제할 일이 있음. 눈이 많이 내려 갈 길이 막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꿈. 뜻밖의 재난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형제, 자매 간의 불화가 생긴다. 눈이나 비로 인해 갈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는 꿈. 뜻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형제, 자매 간의 불화가 있음. 갈대꽃이 바람에 산들산들 날리는 꿈.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거리고 이쪽저쪽 생각이 넘실거린다. 번개가 온 우리를 밝게 하는 꿈. 막혔던 여이 슬슬 풀리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됨. 하늘의 옷에 구름이 떠돌고 비가 쏟아지는 꿈. 만사 대길한데 특히 돌을 닦는 스님이라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고 구름 한정 없이 맑은 꿈. 만사가 뜻대로 되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됨. 바다가 파도도 일지 않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은 꿈. 만사가 형통하며 승승장구하여 출세하게 된. 햇볕을 받아 붉게 물든 구름을 보는 꿈. 말다툼이 있을 징조이다. 맑은 날씨에 검정우산을 쓰는 꿈. 맑은 날씨에 검정우산을 쓰는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이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에게 반발하게 되거나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윗사람 중에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다. 비가 천정에서 새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빛의 꿈. 머지않은 장래에 지도자를 만나게 될 꿈. 구름이 점차로 노란색으로 변하는 꿈. 명예로운 일과 재물을 한꺼번에 얻을 꿈.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 꿈. 모 회사에서 여러 번 광고를 하거나 신문지상 등의 자기에 대한 좋은 기사가 실리게 될 징조. 무지개 뒤편에서 햇살이 비치는 꿈. 무지개 뒤편에서 햇살이 비치는 꿈을 꾸게 되면 협력자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의 길이 보인다. 비를 맞다가 어느 곳에서 계속 비를 피해 있는 꿈.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배를 기다려야 할 시기. 다리 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간의 갈등이 생길 꿈.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는 꿈. 불쾌 불만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다. 비가 그치는 꿈.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는 꿈은 소원이 성취될 길몽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기쁨에 넘친 생활이 보증되어 있는 셈이다. 비가 내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달려가는 꿈. 비가 내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달려가는 꿈은 심물 수가 있으니 도난을 주의하라는 경고이다. 비가 내리다가 개는 꿈. 비가 내리다가 개는 꿈을 꾸게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기쁜 일이 생긴다. 비가 와서 어딘가로 피하는 꿈. 비가 와서 어딘가로 피하는 꿈은 신경 써야 할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비를 맞으며 강을 건너는 꿈. 비를 맞으며 강을 건너는 꿈은 목적하는 말을 이룸을 의미한다. 강은 이상과 현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를 맞으며 강을 건너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비를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꿈. 비를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뜻대로 이루어진다.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애처롭게 보는 꿈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애처롭게 보는 꿈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비오는 날 우산을 받고 가는 꿈 비오는 날 우산을 받고 가는 꿈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절을 암시한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과 일들로 만사가 수월하다.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랑 눈이 내리는 꿈 귀족은 골목길 사이로 싸랑 눈이 내리면 꿈을 꾸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마음만 심란해진다. 날씨 꾸며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